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대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는 모르겠지만 <웃음>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아내가 해준 알려준 그 방법을 잘 생각해 보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어, 와 큰데요 썸네일을 하나 찍어야 되겠다.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이런 이런 썸네일 그런가? 이렇게. 우와. 어. 아 이거 그 삶아져 있는 게 택배로 오는 거라서 어 여기 집에서는 살짝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. 얼른 먹어보겠습니다. 다리. 어이 대게 구매는 여기. 보이시는 것처럼 기미나인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 아 협찬! 맞아 이거 협찬이에요 참! 기미나인에서 대게를 보내줘서 먹, 먹고 있습니다. 자, 어, 그 자세히 보기 가면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볼수 있으니까요. 거기서 대게를 드셔도 좋고 지난번에 먹었던 홍게를 드셔도 좋습니다. 아주 만족스러우실 거예요. 그 지난번 아내가 알려준 방법에 의하면 어, 여기를 뜯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를 뜯는 게 아니라 여기를 깨줘야 한 번에 쏙 나온다고 해서 이번에는 여기를 가위로 딱 부셔서 먹어보도록. 이야 깔끔. 오늘은 테게딱지 먹방 맛있게 냠냠 먹어요 오늘은... 아 아니구나 가사가 <웃음> 감사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너, 소리를? 키워볼까요? 아 근데 이거 처음부터 막 계속 키워서 들려드리고 싶은데 얘, 예, 이, 부수는 소리 이게 예, 부시는 소리가 계속, 딸그락딸그락 거려서, 오늘은 리얼 사운드는 좀 어려울 것 같고, 혹시나 이따, 라면을 먹거나, 밥을 비벼먹을 때, 제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깔끔. 대게살. 슉. 아, 역시 대게는, 이 붉은 살이 딱 이렇게 보여야 와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살이 진짜 꽉차 있네 전교회장 당선 축하드립니다 현정님 와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<웃음> 감사합니다 대게 가격이 홍게는 진짜 저렴하고 양이 되게 좋은데 대개는 대개인지라 좀 가격이 있더라고요 어, 지금 얘가 대짜리인데 어, 대짜리 3마리가 62,900원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중짜리거든요. 중짜리 5마리가 어, 77,900원입니다. 근데 어 대게를 좋아하시면 대게를 드셔도 되는데 난 그냥 큰 개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홍게를 드시면 진짜 홍게 34,000원이거든요 진짜 만족하실 겁니다 대게 이행시요운 띄어주세요 <웃음> 대어 대게를 먹다보면 게 개가 생각난다. 뭐야? <웃음> 죄송합니다. 게임 재밌게 하세요. 돈코츠 라면 먹고 먹고 먹어주세요. 홍님 후기를 듣고 싶어요. 이번처럼 이렇게 너무 빨리 자르면 이렇게 되네요. 좀더 두꺼운 부분에서 잘라야 되나봐요. 와 김준선 김준선님 후원 감사드립니다. 어 헤어질 때 인사가 홍이에요 감사합니다. 홍사운드 사행시요? 음. 홍 홍사운드는 사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운 운이 좋게도 드 드러운.. 어 뭐야? <웃음> 어, 드림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이상하네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사행시 연습을 좀 해야 되겠네. 아 이게 이러라고 있는 거였어요? 음. 여기는 처음 써보네. 어이구. 아 반대를 잘랐구나. <웃음> 죄송합니다. 여기를 잘라야 되는데. 형님 매력있게 생기셔가지고 매력있게 드시면 어떡해요. 감사합니다. 왜 혼자 드세요? 아, 되지런한 생활님이 계셨군요. 뭐야? 깜짝 놀랐네. 그 원래 오늘 아내가 이걸 다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지 자고 있더라고요. 운동 끝나고 왔는데 그래서 일부러 깨우지 않고 혼자 열심히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. 감사합니다. 홍님 홍씨인데 홍게는 안되 <웃음> 사실 제 성은 홍씨가 아닙니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되지런한 생활 구독 많이 해주세요 이제 조만간 저도 <웃음> 출연을 하기 때문에 <웃음> 많이 구독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되지런한 생활에서 아, 얘기해도 되나요? 해도 되나? 입덕가이드라고 새로운 프로를 어 새로운 프로가 제작되는데 거기에 저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나돈님이랑 소프님이랑 슈기님이랑 함께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홍님이랑 있으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. 홍님 후드팁 팔이 짧아 보여요. 사실 거든 겁니다. 묻을까봐. 오늘은 태게 냠냠냠. 다리를 쏙 빼면 살이 줄줄. 맛있는 태게 냠냠냠. 먹는 건 홍사운드. 어, 괜찮은데요? 숭, 얄라, 얄라, 얄라님. 홍님, 아이돌 그룹 중에 무슨 그룹이 좋아요? 제가, 음, 제가 잘, 아이돌을 몰라서. 다음에 조사해 오겠습니다. 오늘 문자만 해도 여덟통 덜덜... 아 진짜요? <웃음> 제 이름 불러보세요. 어 싫은데요? <웃음> 노래 마음에 안 들어요? 아 방탄소년단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직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못 봤거든요? 근데 그 저희 회사 대표님이 방탄소년단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남자분이거든요? 근데 진짜 그 칼군무? 이게 진짜 끝내준다고 해서 저도 한번 조만간 봐봐야 되겠습니다 그의 남자가 봐도 진짜 멋있다고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저 고등학교 때는 음 동방신기가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김남준, 김석진, 민윤기, 정호석, 박지민, 김태형 전정국, BTS 음, BTS가 방탄소년단이죠? 희재 듣고 울었어요 아 근데 그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진짜 저도 한창 감수성이 풍부할 고등학교 때 희재를 들으면서 울었었습니다 저와 같은 감수성을 가지고 계시군요 홍님 제가 저번에 실시간 잠깐 봤는데 주지수 얘기가 나오던데요 혹시 주지수 하시나요? 네 하고 있습니다 율량동 파라에스트라로 오시면 저와 함께 스파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워너원도 알죠? 워너원 그거 아니에요? 이 노래 주인공은 나야나? 나야나? 아닌가? 맞는 것 같은데? 아 맞다! 내가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갑을 준비해왔습니다 <웃음> 맞네 내가 왜 장...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일단 장갑을 끼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댓글로 니트릴 장갑이 그렇게 좋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큰맘 먹고 니트릴 장갑을 샀습니다. 긍정부스터는, 어, 약간 저의 긍정긍정 기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, 어, 여러분들의 긍정긍정을 더 이렇게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방송이라는 의미로 긍정부스터라고 지었습니다. 에이핑크, 에이핑크 알죠? 에이핑크 알고 있습니다. 잘은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. 직접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리를 양쪽에 들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님 저 옛날 시장통닭부터 봤어요 어, 감사합니다 뭐하시는 분이세요? <웃음> 저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요 <웃음> 청주에 있는 거 맞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 이거 포항에서 건너온 대게입니다 다리를 해체하기가... 잘 안되네 집중을 안해서 그런가 딸은 지금 자고 있어요 블랙핑크는 누구죠? 가수인가요? 아이고 이런 말 실수하면네 블랙핑크는 잘 모르겠습니다 <웃음> 제가 사실 가수를 잘 몰라서 트와이스는 알고 있습니다 쯔위 스위 예전에 그활 쏘는 짤방 보고 진짜 와 여신인 줄 알았어요. 핑클 알고 있습니다. <웃음> 핑클은 알죠. 저는 그 세대라서 아 같은 청주 반갑습니다. 왜제 거는 안 읽어주세요. 아 제가 어 아직 동체지력이 발달이 덜 돼서 <웃음> 그래서 그렇습니다.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의 댓글을 빠뜨리지 않고 읽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에이핑크를 노, 녹음한다.. 우, 무슨 말이죠? 비투 <웃음> B도 들어봤습니다 아 시계 긁는 소리.. 와 그걸 아시다니 진짜 진성팬이시고 와 기현진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진짜 제가 올렸다가 지우지 않았나? 그래서 진짜 딱 그.. 아이고그 시기에 구독하신 분 아니면 모르는 영상인데 와 그걸 아시다니 감사합니다 홍게 빨간 맛이죠? 빠바빨간 맛 궁금해 허니 아그 그룹 이름이 아이린인가요? 아닌가? 죄송합니다 사탕수수 떡갈비는 달그락푸디카페라는 곳에서 샀습니다 그, 그거 그 보고 그 담당자 분이 되게 좋아해 주셔서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고! 그래서 조만간, 조만간은 아니지만 어곧 있다가 어? 왜 자꾸 안 나오지? 나와라! <웃음> 이 양손에 들고 먹는 게참 힘드네요. 먹는 척만 해야지. 깐쇼새우를 협찬 받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소리 조금만 낮춰줘요 아 지금 소리 너무 큰가요?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를 컴퓨터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짠짠짠 줄였습니다 되게 살짝 쓰지 않나요? 음 살짝 그런 맛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살짝 씁쓸한 맛? 어 맛을 정확하게 아시는데요 되게 시세가 저도 잘 모르는데요 <웃음> 이거는 어 다섯 마리에 7만 7천원이었습니다 대게도 춥나 보네요 아우 나도 늙었네 <웃음> 빠빠빨간 맛 궁금해 허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맛 여기까지 가사를 모르겠어 <웃음> 전복은 없... 어 청주여고요? 청주여고 저기 있는 거 아닌가? 거기 율량동 아닌가? 잘하면 저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. 지나가다가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. 네. 저의 소속사는 다이아TV입니다. 일단은 그러면 대게를 비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저전천전천 와! 가라! 오늘 한파주의보 때문에 재난 문자 왔어요 와 친구들한테 홍님막 보라고 그러는 중이에요 사랑합니다 <웃음> 여기도 보겸 가족구분들이 많네 감사합니다 <웃음> 아이고 들이 부었네 참기름 그러면 김이 없어서 좀 아쉽네 대게를 넣고 짠! <웃음> 라면 두 봉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라면이라고 반 봉지짜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미니 <웃음> 맞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의 칭은 홍시입니다 프를다 넣어야 되나? 대게가 좀짤것 같은데 어 주말에 스키장 가시나요? 와 진짜 좋겠다. 이런 라면이 있는지 생각 못하셨나요? <웃음> 아니 아직까지 보고 계셨어요? <웃음> 대질하는 생활이? 라면은 스푼은 하나 반만 반만 넣, 넣어야 돼요? 하나 반 넣었는데 큰일났네. 라면에 빠진 게살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맛있는데? 잠깐만. 아 진짜 맛있어요.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? 와 여러분 나중에 대게 드시면 대게라면 꼭 드세요. 와 진짜 맛있네. 아니, 면 뿌르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. 라면 CF 어떤 멘트를 하죠? 국물이 끝내줘요. 왜 이렇게 해야 되나? 라면, 맛있는 라면으로 끓였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뜨거워. 맛있는데요, 맛있는 라면. 저 요즘 진라면 즐겨 먹고 있습니다. 진라면 순한맛. 너무 맛있네? 라면에 그냥 대게만 넣었어요. 근데 이 맛있는 라면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되게 좀 깔끔한데요? 잘가요 아 근데 대게살이 라면이랑 진짜 잘 어울리네요 땀 장난 아닙니다 마치 기름을 칠해 놓은 것처럼 몸이 건강해지고 있는 건가? <웃음> 이렇게 닦아도 아마 한 5분을 못 버티지 않을까요? <웃음> 아 근데 이 대게 몸통 어떻게 먹죠? 이 국물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일단 건져 놨다가 좀 이따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몸통 뜯어 달라고 하셨죠? 근데 얘가 끓여서 그런지 살이 다 빠져나온 것 같아요. 아, 자꾸 턱으로 국물이 흘러가지고. 음!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대게는 몸통은 별로 맛이 없네요. 삶은 거라 그런지. 여기 있는 그 맛들이 다 국물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고로 국물로 먹는 걸로 다음 주 수요일 저녁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에도 긍정 부스터 하니까요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고 이번 주말에 신나게 재밌게 놀고 다음 한주 신나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